업이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활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속적인 사업 구조의 고도화와 그에 따른 규모의 성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질적인 성장입니다.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이 규모를 동시에 확대하기 위한 핵심 동력은 신제품 또는 신사업입니다. 다수 기업들이 연간 출시 제품에서 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4%입니다. 이는 기업의 연간 매출에 기여한 바중에서 보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제품에서 확보된 38%의 매출에서 창출되는 이익이 무려 6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소비자의 급격한 기호 변화나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기존 제품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신제품의 개발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차별화된 신제품이란 기능적 혁신을 통한 신제품, 연속적 혁신을 통한 신제품, 그리고 비연속적 혁신을 통한 신제품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기능적 혁신은 기존 제품에 비해 기능적으로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진 신제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은 데스크탑에 비해 기능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 혁신이라 말합니다. 연속적 혁신은 기존 제품을 기능적으로 추가하거나 기술적 방법의 변화를 통해 차별화된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고화질 TV, 스마트폰의 갤럭시 8에서 갤럭시 9의 출시가 연속적 혁신에 해당됩니다. 비연속적 혁신이란 기존에 없던 제품의 발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흑백 TV와 컴퓨터의 발명을 들수 있습니다. 즉, 차별화된 신제품이란 기존의 제품에 다음의 내용의 스타일링을 더해 발명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창업을 할때 제품 혹은 서비스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제품 차별화 전략은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자, 소비자가 인식하는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획득하려는 전략입니다. 기업은 경쟁 기업에 비해서 구매자가 인식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상대적인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객관적인 요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나름대로 객관적인 제품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품 차별화의 성공 여부는 구매자가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품 차별화를 위해 기업이 구매자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방법은 다양하며, 제품 차별화에 다양한 요소를 추구하기 위해 기업은 다양한 접근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차별화의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품이나 서비스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과 기업과 구매자 관계의 기반을 둔 차별화, 이두 가지 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으로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를 경쟁기업과 상의하게 함으로써 가장 명백하게 차별화라 할수 있게 됩니다. 그 사례로는 승용차의 실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설계된 크라이슬러의 케포워드와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쉽게 접히게 설계된 메르세데스 벤츠의 크럼플존이 있습니다. 제품 복잡성에 기반을 둔 차별화는 제품 형태에 기반을 둔 차별화의 한 가지 특별한 경우라 할수 있습니다. 저렴한 부품으로 저원가 전략의 빅볼펜과 최고의 부품으로 최고급 브랜드 전략을 선도하는 몽블랑펜의 부품 차이가 있습니다. 제품을 적시에 출시하는 것도 제품 차별화의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주로 선도기업은 가장 먼저 신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이 됨으로써 기술표준, 전략적 가치자원선점, 전환원가 높이기 우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업과 구매자 관계에 기반을 둔 차별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품들은 특정한 구매자를 위해 맞춤 제작됨으로써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기업에 맞춤형, 기업용 소프트웨어나 초경량 소재로 만든 산악용 자전거입니다. 기업은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제품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데요. 광고 및 기타 마케팅 수단을 통해 기업은 그 제품의 실질적인 속성이 바뀌는 것과는 별도로 그 제품에 대한 현재 또는 미래 구매자의 인식을 바꾸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차별화된 광고 전략인 마운틴 듀의 경우 부드러운 아침 이슬 듀를 체험하라 라는 광고 슬로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 기업이나 일반 창업자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차별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스타트업 기업이나 일반 창업자들은 인력, 자금,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관계로 제품 혹은 서비스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 관점이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며 고객 조사를 통해 고객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고객의 문제점, 고객을 위한 문제 해결, 고객을 위한 제품 혹은 서비스 수단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답을 얻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관적 관점이 아닌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신제품 개발과 관련한 전략에는 선제적 개발 전략과 대응적 개발 전략이 있습니다. 선제적 개발 전략은 경쟁 기업보다 먼저 신제품을 개발하는 전략으로 일반적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응적 개발 전략은 경쟁기업의 신제품을 모방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좀더 향상된 신제품을 개발하는 전략으로 일반적으로 위험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을 선점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표를 함께 살펴볼까요? 제품 시장 매트릭스 전략에는 시장 침투 전략, 제품 개발 전략, 시장 개발 전략 그리고 다각화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 침투 전략이란 기존 제품을 기존 시장 내에서 보다 많이 판매하여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광고나 판매 촉진을 통해 경쟁사의 고객이나 비사용자를 유인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방법과 기존 고객의 제품 사용률을 높이는 방법 방안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장 침투의 목적은 기존의 시장에서 추가적인 매출을 올리는 데 있으며 가장 보수적인 성장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 개발 전략은 기존 시장에서 신제품을 출시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신제품이란 고객이 새롭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브랜드의 변경부터 콘텐츠의 변형, 쌍방향 의사소통 방법의 변화, 디자인의 변화 등 고객이 새롭다고 느끼면 모두 신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장 개발 전략은 기존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장의 진출은 같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지역으로 진출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라지며 같은 진출국에서도 진출 시기에 따라 제품의 성공 확률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각화 전략은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전략입니다. 네 가지 유형 중 가장 위험이 높은 전략이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특정 기업에게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성장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화 전략은 기존 사업과 관련된 사업 범위로 재휴 또는 흡수합병 등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관련 다각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전략과 완전히 무관한 사업을 전개하는 비관련 다각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다각화에는 집중적 다각화와 수평적 다각화 등이 해당되며 비관련 다각화에는 복합적 다각화가 있습니다. 신제품은 무엇이 클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질까요? 바로 다음의 다섯 가지 내용들이 해당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적 이점이란 신제품이 기존의 제품보다 소비자에게 얼마나 더큰 이점을 제공하는가 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로 MP3 플레이어는 CDP에 비해 음악을 쉽게 저장할 수 있고 이동성이 높다는 이점 때문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순성이란 신제품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가능성은 신제품의 편익이 잠재 소비자의 기존 신념과 관습에 부합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로 에너지 절약 내구용품과 같은 제품들은 그 혜택을 단시일 내에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확산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부합성이란 신제품이 잠재 소비자에게 용이하게 전달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시장에서의 온돌 침대의 실패 사례를 들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죽은 사람만 돌 위에서 잔다는 문화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온돌 침대는 시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용 가능성은 잠재 소비자가 수용하기 전에 적은 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화장품, 일회용 기저귀 등은 소비자들이 쉽게 사용해 볼수 있기 때문에 확산이 빠른 반면 정수기 등의 내구제는 구매 전에 사용해 보기가 쉽지 않으므로 확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신제품 개발 과정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7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마케터는 신제품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평가하여 시장 잠재력이 있는 아이디어들만을 선별합니다. 이를 토대로 제품 개념을 개발하고 개발된 제품 개념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며 테스트에 통과된 제품 개념을 가지고 개략적인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사업성 분석을 실시합니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품 개발 단계에 들어가고 개발된 제품에 대해 특정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시험 마케팅을 실시하여 시험 마케팅을 통과한 신제품은 전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기업의 형태나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유형의 제품뿐만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은 아이디어 창출, 평가, 제품 개념 개발 및 테스트, 마케팅 전략 개발, 사업성 분석, 제품 개발, 시험 마케팅, 성업화 순으로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선제 반응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제품 아이디어의 창출과 기법입니다. 신제품 아이디어의 개발은 고객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경쟁 기업의 제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신제품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사원이나 판매원들을 통해 신제품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창출 기법으로는 대표성을 띈 소비자 표본을 선정하여 표적 집단 면접을 실시하거나 소비자들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을 경험하는지를 분석 관찰함으로써 신제품 아이디어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집단을 활용하거나 개방형 혁신을 도입해 신제품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 집단 활용 방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두뇌 선풍, 브레인스토밍이 있습니다. 두뇌 선풍은 6에서 10명의 인원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비판은 삼가면서 자유로이 토론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보다 발전적인 아이디어들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두뇌선풍에 변형된 기법으로 속성열거법과 강제적 결합기법을 들수 있습니다. 속성열거법은 기존 제품의 주요 속성을 모두 열거하여 각 속성을 병행해보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배열을 바꾸어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이며 강제적 결합기법은 기존의 관련 상품들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다양하게 결합시키는 방법입니다. 개방형 혁신은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혁신 역량을 기업 내부의 신제품 개발에 연결시킴으로써 훨씬 폭넓은 신제품 개발 기회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예로, 아이폰의 앱스토어를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의 평가입니다. 아이디어 창출 단계의 목적은 가능하면 많은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후속 단계의 목적은 그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감소 단계는 좋은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나쁜 것을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선별 과정입니다. 이때 제품 개발 비용이 이후 단계부터 매우 상승하므로 기업은 수익성 있는 제품이 될 만한 아이디어만을 추진해야 합니다. 신제품 아이디어를 정해진 양식에 맞춰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후에 신제품위원회를 통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제품, 목표시장, 경쟁사의 정보를 기술해야 하며, 대략적인 시장 규모와 제품 가격, 개발 소요시간과 비용, 제조비용, 수익률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보고서가 제출되면 일반적인 기준에 맞춰 아이디어를 평가합니다. 신제품 선별 프레임워크는 대체로 RWW로 평가합니다. R은 현실적인가, W는 이길 수 있는가, W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우선 R은 그 제품에 대한 요구와 바람이 실제로 존재하고 소비자가 그것을 구입할 것인가, 명확한 제품 콘셉트가 있고 그 제품이 시장을 만족시킬 것인가란 질문입니다. 둘째로 이길 수 있는가. W는 그 제품이 지속가능한 경쟁적 이점을 제공하는가, 기업이 그 제품을 성공시킬 자원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W는 그 제품이 기업의 전반적인 성장과 잘 부합되는가, 충분한 잠재 수익을 제공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기업이 신제품 아이디어 개발을 더 진행시키기 전에 이세 가지 RWW 질문에 모두 예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제품 개념의 개발과 테스트입니다. 매력적인 아이디어는 제품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때 제품 아이디어와 제품 콘셉트, 제품 이미지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중 제품 아이디어란 회사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제품의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제품 콘셉트란 의미 있는 소비자 용어로 서술한 더 자세한 제품 아이디어이며, 제품 이미지란 소비자가 실제 혹은 잠재적 제품을 지각한 방식을 뜻합니다. 마케팅 전략의 개발에서는 선택된 제품 개념에 대해 예비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케팅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목표 시장에서 제품 포지셔닝과 매출, 시장 점유율, 이윤 목표 등 2. 제품의 예정 가격, 유통 등 3. 장기 매출 계획, 수익 목표, 마케팅 믹스 전략 등을 서술합니다. 계속해서 사업성 분석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단 관리자가 제품 콘셉트와 마케팅 전략을 확정하고 나면 제한된 신제품 사업 매력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분석은 신제품에 예상되는 비용, 판매량, 순이익이 기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제품은 제품 개발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제품의 매출액, 비용, 이익 등에 대한 추정치를 토대로 이 사업이 기업 목적과 현금 흐름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매를 추정하기 위해서 기업은 유사 제품의 판매 추이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제품 개발에서 오는 위험부담을 가늠해보기 위해 이를 근거로 최저 판매와 최고 판매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판매 예측 자료가 준비되면 경영진은 마케팅 비용, R&D 비용, 제조 공정 비용, 회계 비용, 재무 비용을 포함한 예상되는 총 제품 비용과 예상 이익을 추정합니다. 기업은 예상되는 비용 정보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신제품의 재무 매력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제품 개발입니다. 개념의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실제로 물리적 형태의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로 이 단계는 제품 개발 부서와 엔지니어링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와 막대한 연구 개발비가 소요되며 많은 신제품 콘셉트 제품은 단지 말로 기술되거나 그림, 계략적인 실물 모형 등으로만 존재합니다. 제품 콘셉트가 사업 평가를 통과하면 제품 개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R&D 부서 혹은 기술 부서는 제품 콘셉트를 물리적 제품으로 실현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제품 개발 단계는 많은 재정 투자가 필요하고 제품 아이디어가 실제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R&D 부서의 역할에 대해 좀더 알아보면 R&D 부서에서는 한 제품 콘셉트에 기반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실제 모형을 개발하고 테스트합니다. R&D 부서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예산에 맞는 비용으로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제품 원형, 프로토타입을 설계합니다. 제품과 제품 원형 제작 방식에 따라 성공적인 제품 원형을 만드는데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하는지, 소비자가 제품의 가치를 쉽게 찾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엄격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시험 마케팅입니다. 기능 테스트와 소비자 테스트를 거친 다음 기업은 시험 마케팅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험 마케팅은 신제품 및 마케팅 프로그램을 실제로 시장에 도입하여 소비자 반응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 마케팅은 시장 진입 초기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마케팅에서는 시장 세분화, 목표시장 설정, 포지셔닝, 가격 정책, 제품 정책, 경로 정책, 광고 정책 등과 같은 전반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반면 시험 마케팅은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며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그 기간 동안 경쟁사들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험 마케팅을 거치지 않고 출시되어 실패한 경우에 발생될 막대한 손실을 고려한다면 그 비용은 정당화될 수 있게 됩니다. 시험 마케팅 방법에는 표준 시험 마케팅, 통제시험 마케팅, 모의시험 마케팅이 있습니다. 특정 도시를 선정하고 전국 시장에 출시될 때 실행될 마케팅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한 다음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는 표준시험 마케팅, 소매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일정 규모의 통제된 패널을 운영하면서 시장 반응을 조사하는 통제시험 마케팅, 실험실 내에 가상 점포를 설치하고 그 점포 내에 신제품 및 경쟁 제품을 진열한 다음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조사하는 것은 모의 시험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상업화입니다. 시험 마케팅의 결과를 토대로 마케터는 최종적으로 전국 시장에 신제품을 도입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제품의 상업화를 결정하면 기업은 제조 설비의 건설, 광고, 판촉 등을 위해 이전 단계보다 훨씬 많은 투자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사회가 성숙할수록 고객은 더 다양한 욕구를 추구하게 마련이고 공급자들은 이러한 욕구를 조금이라도 더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욕구를 정하는 가치체계는 첫째, 경제적인 가치입니다. 거래시에 발생하는 손실과 이익, 가격 등에 대한 부분이죠. 둘째, 기능적인 가치입니다. 사용의 편의성, 다양성, 맛, 향기 등 제품이 주는 기능적인 요소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셋째는 감성적인 가치입니다. 비퍼 애프터와 같이 체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경험과 디자인, 단어, 촉감 등의 감각적인 요소, 그리고 전통적, 전문성 등의 인지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상징적인 가치입니다. 제품의 속성적인 특징보다는 제품 모델이나 스토리텔링 등의 감성적인 요소의 표현과 멤버십, 마니아, 팬덤 등의 집단의 소속감을 포함하는 관계적인 요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최초의 창업 단계에서 이러한 소비자의 가치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의 창업 아이디어가 이러한 네가지 소비자 가치 중에서 어느 요소에 강점이 있는지를 생각하여 공략할 가치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아이템이 어느 가치에 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성공의 포인트로 더 다가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할 때 느끼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제품이고 혁신 제품이라 할지라도 POP, 포인트 오브 패러티라고 하는 제품의 대표 특성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자장면이라고 하는 제품이 주는 특징은 검은 자장소스와 면발, 용기 등 기본적으로 고객이 연상하는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은 제품의 기능적인 면에서의 원형성, 자장면의 면발, 굵기와 같은 것이죠. 또 패키지가 주는 전형성, 검은 소스와 둥근 용기 등과 같은 것입니다. 또 브랜드가 주는 정형성, 자장면, 잠뽕, 무슨 무슨 반전과 같은 브랜드의 가치입니다. 내가 만일 노란색 자장면을 신제품으로 만들었다면 고객들은 그것을 자장면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카레류 제품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됩니다. 소비자에게 신제품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POD인데요 Point of d i f e r e n c e 입니다 자사 제품을 차별화하는 특성입니다 여기에는 첫째는 New, 새로움입니다 둘째는 First, 최초성 또세 번째는 Best, 최고성 네 번째는 Only, 유일성의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은 제품이 주는 감각적인 요소 컬러, 디자인, 맛, 브랜드이며 최초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 신기술, 신원료 등을 말합니다. 최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 평판, 명성과 같은 것을 말하고 마지막 유일성은 한정판과 같은 제한적인 것이나 독점적인 기능의 제품들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제품의 대표 특성과 차별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용한다면 소비자에게는 신제품으로 인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제품 개발 과정은 총 7단계로 정의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디어의 시장성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시장에 대한 법규, 제도, 규모, 성장성, 경쟁사에 대한 분석을 하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디어의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POP 제품의 특성과 POD의 차별성, 핵심 고객과 가망 고객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시제품의 개발 및 테스트 마케팅 단계인데요. 제공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체화하고 고객의 반응과 수용도 테스트, 그에 따른 검증과 수정 보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전략적 요소로서 제품의 주 표적 시장과 차별적 포인트의 발굴, 브랜드의 발굴과 같은 단계입니다. 또 전술적 요소로서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의 전술적인 사피 전략을 믹스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성의 분석입니다. 소요 예산과 매출 계획, 손익 계획, 관리 및 인력 계획 등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는 제품의 개발과 생산하는 단계인데요. 물리적 형태의 제품과 그 제품을 양산하는 계획, 또 생산 단가, 외형과 포장에 대한 검증을 하는 단계입니다. 일곱 번째는 상업화 단계입니다.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그 출시된 제품의 고객 반응에 따라서 보완, 확산시켜 나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품 개발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성격이나 경험, 특기, 활용 가능한 자금 등 자신에 대한 냉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희망적인 계획과 실행을 한다면 개발 단계와 상업화 단계에서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냉정한 자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준비가 성공의 필수 요소입니다.